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자 데이터 구조라는 과목으로 아, 여러분들과 아, 총 12강 동안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본 강의는 오송대학교 아, 혁신선도대학 개방형 온라인 소프트개혁 콘텐츠 제작 일환으로 아, 제작되었음을 먼저 알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총 12강 강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자첫 번째 1강은 간단하게 우리 12강 동안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될 것이며, 그리고 데이터와 정보 그리고 자료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강까지는 자료 구조에 대한 전체적인 배경과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개하고, 11강과 12강 두 강에 걸쳐서 데이터베이스 기본 소개 자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의 주요 목차는 데이터와 인포메이션 그리고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자료와 정보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구현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알고리즘,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에 의해서 기술이 되죠 자, 알고리즘을 구현을 하려면 그 안에 컴퓨터 메모리 내 또는 외부 장치 내에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어떤 구조로 데이터가 삽입이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지만 알고리즘과 또한 프로그래밍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제 1강은 데이터와 인포메이션을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 스트럭처가 무엇인지 전체적인 종류와 특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데이터와 인포메이션의 차이점 또는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자, 우리 검색 구글의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면, 자 위키백과에서는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컴퓨터 정보 처리를 기반으로한 데이터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많이 제공이 되고 있죠. 자료와 정보를 굳이 구분을 하자면 데이터를 모아둔 것이 자료라고 한다면 즉 데이터라고 한다면 자료를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가공 처리한다 의사결정에 따라서 프로세싱을 거친 형태를 우리는 인포메이션 정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훌륭한 정보는 목적의 적합성과 신뢰성 자, 적시성을 유지해야만 자, 그것이 바로 훌륭한 정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적시성의 매우 중요한 정보를 첩보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면 가공을 통해서 비교적 장기간 활용이 가능한 정보를 자, 지식으로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자료란 무엇인가 자료는 현실 세계에서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 수집한 단순한 팩트 또는 밸류를 데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목적에 따라서 가공되지 않은 원천 데이터 소스를 자료라고 한다는 거죠. 즉 숫자로 표현되는 수치 또는 스트링 등에 정리되지 않은 그런 자료를 의미를 하게 되고 어떤 기준에 의해 처리되고 기록된 자료라는 의미에서 인포메이션과는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문자나 숫자 또는 그것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기호 등을 컴퓨터가 처리하는 값을 말하죠. 즉 입력된 값, 중간 계산 결과, 최종 처리 결과를 명령어나 제어 신호와 구분해서 자료라고도 이야기하고 자, 명령어까지 포함하여 넓은 의미로써 자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포메이션은 뭘까요? 자,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수 있는 자, 유용한 형태로 자료를 가공 처리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인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사전적인 의미로는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실제 문제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석한, 그리고 정리한 지식을 정보라고 하죠.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정보는 항상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죠. 자 개인이 하나의 정보를 선택하게 되면 변화에 의해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고 정보의 가치가 적어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선택된 정보보다 선택되지 않은 정보가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모든 자료가 정보가 될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이기 때문에 모든 자료는 정보의 역할을 하기는 어렵죠. 정보는 가치지향적이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고 어느 정도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자료이어야 정보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정보에 의해서 정보처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정보처리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보처리의 목적은 가장 정확한 최신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주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자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정보 처리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의 요구사항을 듣게 되고 그리고 신속한 정보 처리 등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컴퓨터에 의한 데이터의 자동 처리, 자, 이것이 바로 정보 처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정보를 만드는 과정은 어떨까요? 자료와 정보의 관계 수식은 지금 화면상에 보이시는 것처럼 I는 P, D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I는 Information의 약자고요. P는 Processing, 아, 처리하겠다, 가공하겠다. 그리고 D는 데이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를 가공 처리해서 목적에 따라서 프로세싱을 거치면 바로 우리가 목적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Information이 되는 거죠. 정보와 자료, 그리고 지식의 차이점은 자,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객관적 실제 반영이며 그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호화한 것이라고 앞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즉, 데이터를 수집한 팩트, 그리고 그것들의 값, 밸류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자, 레포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고객의 주소나 성별이나 이름이나 나이, 스마트폰 기종 또는 스마트폰 활용 횟수 예를 들어서 연령대별로 어떤 기종의 스마트폰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지 스마트폰 기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을 자, 여러분들이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를 모아본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료 서칭을 먼저 하겠죠. 그래서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자, 그 수집한 데이터는 아직까지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수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하게 데이터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프로세싱에 거쳐서 자료를 특정한 목적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프로세싱한 것 그것을 인포메이션이다라고 앞에서 정의를 했고 자 그렇다면 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우리가 수집한 각종의 데이터들 자 위에서 말씀드렸던 자 이런 데이터들 있죠 자 이런 데이터들을 특정 목적에 따라서 이제는 가공 처리합니다 자 타겟층을 중년층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중년층의 스마트폰 기종이 뭘까? 즉 중년층들이 자주 이용하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기종은 뭘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데이터, 자 여러분들이 수집한 데이터 중에서 타겟층에 따라서 중년층이라는 연령층에 따라서 스마트폰의 기종을 조사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활용 횟수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겠죠. 자 이것은 중년층이라고 하는 타겟에 맞춰서 자, 여러분들이 프로세싱을 거친 겁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인포메이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자료와 자 정보를 거치면 난리지라고 해서 자, 지식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보를 집착하고 체계화하여 장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비해 보편성을 갖도록 한 것. 그래서 스마트폰 디자인에 대한 중년층의 취향이 이렇다 중년층을 주요 타겟으로 신종 스마트폰은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 자, 여러분들이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것을 프로세싱을 거친 다음에 중년, 중년층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하기 위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데이터는 정보 작성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말하는 것이고 아직 특정의 목적에 대하여 평가되지 않은 상태의 숫자나 문자들의 단순한 나열을 뜻합니다. 정보는 데이터를 일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컴퓨터가 처리, 가공, 즉 프로세싱함으로써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거나 특정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다시 생산된 것을 인포메이션이라 한다. 자 정보를 넘어서 지식이라고 난리지라고 하는데요. 자 어떤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학적 또는 이론적으로 추상화되거나 정립되어 있는 일반화된 정보를 지식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정보처리란 정보처리란. 자 데이터를 가공함으로 보다 높은 부가가치 정보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정보처리는 정보를 가공하는 공정이라고 하고요 자료를 포함하는 어떤 정보를 집어넣은 뒤그 집어넣은 정보를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진 그래서 높은 부가가치의 정보를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를 가공하는 공정에서 현재 우리는 컴퓨터를 활용하게 되는 거죠.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보처리의 목적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 가장 정확한 최신의 정보를 적시에 자, 시간이 흘러가면 자, 정보의 목적은 퇴색이 되는 거죠. 자 현재 필요한 그런 목적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적시에 제공이 되어야 하고 그 목적에 따라서 정보처리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자, 그 결과를 적시에 제공해주는 그런 결과물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한 정보처리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바로 컴퓨터가 되는 거고 컴퓨터에 해서 데이터는 자동 처리가 되는 거죠 자 신속하고 정확한 데이터의 입력, 입력된 데이터의 가공과 처리, 자, 생산된 정보의 검색과 분배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자 그것을 특수 목적에 따라서 프로세싱 거치고요 그렇게 되면 정보가 만들어지는데 자 프로세싱 거치는 과정에 자, 자료 처리 시스템이라고 구분되어 있죠 자 데이터 처리를 통해서 스토어에 데이터 저장 장소에 저장도 하고 저장된 값들을 추출해서 프로세싱을 거치게 되면 정보가 만들어진다다 이런 모든 과정을 정보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료처리 자료 시스템은 자, 사용할 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의 서브시스템으로 처리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할수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일괄처리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 있고, 분산 처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일괄 처리 시스템은, 자, 시스템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일정 시간 동안 일정량의 데이터를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시스템을 일괄 처리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러,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한달 동안 사용을 합니다. 한달 동안 사용한 내역을 한달 말에 고지서가 날라오죠. 자, 이번 한달 동안 이 정도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 금액이 부과되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데이터 처리를 하는 거고 그것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시스템 그것을 일괄 처리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온라인 실시간 처리 시스템은 자,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자, 즉시 처리하는 시스템. 자, 인터넷이 발달이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각종 온라인 예매를 진행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항공 예약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항공 예약을 하게 되면 결제와 동시에 즉시 예매되었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뜨잖아. 아, 그것이 바로 온라인 실시간 처리 시스템입니다. 즉 데이터 발생 즉시 또는 데이터 처리 요구가 있는 처리 결과를 즉시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 온라인 실시간입니다. 자 반면에 분산 처리 시스템은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여러 대의 컴퓨터, 즉 프로세서를 얘기하죠. 자 이것들을 통신 회선으로 연결해서 논리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처럼 운영하는 것을 분산 처리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중앙에서 컴퓨터 서버를 운영하고 있었다면 중앙에서 운영했었던 서버가 문제가 발생 시그 서버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서비스를 중단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분산 처리 시스템이 도입이 된 거죠 자, 시스템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도 모두 다 분산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네이버의 경우에도 서버가 한 대만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죠 자, IP 어드레스로 네이버를 검색해보면 네이버에, 네이버 서버의 IP 어드레스를 추적하게 되면 어, 기본적으로 세개의 IP 어드레스가 검색이 됩니다 자, 그것만 봤을 때도 자, 서버의 안정화를 위해서 분산화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 구조가 무엇일까 자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자 문제 해결 절차를 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구성하게 되고요 알고리즘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구조를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데이터를 저장시킬 수 있는 자 내부 메모리가 존재하고요 자 그리고 자 외장하드 또는 하드디스크 또는 USB 메모리 같은 자 외부 메모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데이터가 도대체 어떻게 저장이 되느냐 어떤 구조로 저장이 되느냐 배열 형태인지 스택 형태인지 또는 Q 형태인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자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료구조는 자료 자료구조는 컴퓨터의 기억장치 내에 자료의 표현이나 그것들의 처리 방법, 그리고 저장하는 방식. 자, 그것들을 구성하는 자료 항목 간의 관계를 파악해서 여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학문이 자료구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 효율적인 프로그래밍을 작성할 때 가장, 가장 우선적으로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물,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C랭귀지나 자바 랭귀지 또는 기타 여러가지 랭귀지를 통해서 목적에 따라서 프로그래밍을 구현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저장공간의 효율성과 그리고 실행시간의 신속성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자료구조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컴퓨터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반복적이거나 복잡한 자료 처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장치입니다. 자료구조는 궁극적으로 질 좋은 프로그래밍을 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료구조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위한 자료를 기억장치에 공간 내에 정제하는 방법과 그것들의 관계, 그리고 처리 방법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것이 것 자료구조다. 자료구조는 자료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구조는 자료의 표현과 그것과 관련된 연산이다. 자료구조는 일련의 자료들을 조직하고 구조화하는 것이다. 어떠한 자료 구조에서도 필요한 모든 연산들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자료 구조에 따라서 프로그램 실행 시간이 달라지게 된다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적합한 데이터 구조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하기 위한 요인들은 무엇일까요? 포함된 데이터의 양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그것들의 횟수 데이터의 정적 혹은 동적인 특성들 데이터의 구조에 의한 요구된 기억장치의 양 그리고 그것들이 걸리는 시간 그것들의 복잡성을 기준으로 우리는 데이터 구조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료 구조가 어디에 이용이 될까요? 자 여러분들은 자 소팅 들어보셨나요? 바로 정렬입니다 기억장치 내 자료를 일정한 순서에 의해 나열하는 것이죠. 자, 어센딩, 디센딩, 내림차순 또는 올림차순. 자, 그것이 바로 다 정렬입니다. 자, 검색을 합니다. 자, 우리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검색을 합니다. 기억장치 내 자료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서칭이죠. 자, 우리 외장 하드에 예를 들어서 4테라바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내가 자료를 찾아야 됩니다. 검색을 하죠. 그 파일들을 어떻게 찾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되는 게 바로 검색이죠.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자, 이중 검색, 이분 검색에 대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또한 자료를 기억 매체에 저장할 때 파일 구조를 우리는 파일 편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특정 자료를 빠르게 찾기 위해서 색인표를 작성합니다. 그것이 인덱스가 됩니다. 자 우리 책을 구입하시게 되면 맨 앞에 무엇이 있어요? 목차가 있잖아요 그 목차가 인덱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자료 구조에 이용이 되고 있고 알고리즘도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알고리즘을 구현하게 되고 프로그래밍을 구현하기 때문에 자료 구조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료 구조의 분류는 어떻게 될까요? 자료 구조의 분류는 크게 선형구조와 비선형구조로 나뉩니다. 자 물론 단순구조라고 해서 기본 자료형과 사용자 정의 자료형으로 이진수, 정수, 실수, 문자, 문자를 표현하기 위한 단순구조가 있고요. 자 그리고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방식의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선형구조와 비선형구조가 있습니다. 선형구조에는 리스트, 연결 리스트, 데크, 스택, 큐라고 하는 구조가 있고 비선형 구조에는 일대다 또는 다대 다의 형식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구조가 비선형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트리 또는 그래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파일을 또는 자료를 저장하는 형태로 파일 구조가 있는데요. 파일 구조는 순차 파일 또는 인덱스가 필요한 색인 파일. 자 메모, 메모리 번지를 이용해서 직접 저장하는 직접 파일이 있습니다 자 이런 자료구조의 분류는 자, 우리 2강부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2강 넘어가기 전에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해진 일련의 절차나 그 방법을 공식화한 형태로 표현한 것을 알고리즘이다 즉 계산을 실행하기 위한 단계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알고리즘은 모호하지 않은 일련의 절차와 명령의 집합이고 모든 절차는 컴퓨터에 의해서 수행 가능해야 하고요 그리고 알고리즘은 반드시 끝나야 되는 절차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리즘이라고 정의하고 를 있죠 과연 그렇다면 알고리즘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료구조 또는 데이터 스트럭처 데이터 구조의 관계는 무엇이 있을까요? 알고리즘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데이터 구조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밍 램은프로그 언어 C나 Java나 Visual C++나 또는 최신의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파이썬이나 이러한 언어를 통해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 개발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을 알아야 되고요. 또한 알고리즘, 문제 해결의 절차에 따라서 구현하는 알고리즘은 데이터 구조를 알지 못하면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입력이 있으면 데이터 구조와 알고리즘, 또한 프로그래밍 언어에 통해서 우리는 목적에 따라서 프로그래밍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데이터와 인포메이션 또 자료 구조를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일강에 대해서 복습 한번 해보면, 자, 문제 한번 제공해 드립니다. 정보는 현실 세계에서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서 수집된 값이나 사실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현실 세계에서 관찰이나,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서 수집된 값이나 밸류나 또는 팩트다. 자, 정보는 정보는 특수한 목적에 따라서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데이터를 정보라고 했습니다. 정보는 프로세싱을 거친다라고 했죠. 단순히 수집된 값이나 사실은 정보가 아니라 데이터, 네,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문제는 결과가 X가 맞겠죠. 정보가 아니라 데이터가 맞고요. 자, 하나 더 문제 드립니다. 자,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때 가장 우선적인 고려사항은 저장공간의 효율성과 실행시간의 신속성이다. 자료구조의 선택은 프로그램 실행시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자료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자료구조는 자료표현과 그것과 관련된 연산이다. 자료구조는 일련의 자료들을 조직하고 구조화하는 것이다. 어떠한 자료구조에서도 필요한 모든 연산들을 처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야 된다 처리할 문제를 주어지면 평소에 주로 사용하던 자료구조를 적용하는 것이 좋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답은 무엇입니까? 답은 4번입니다 평소에 주로 사용하던 자료구조를 적용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죠 자료구조에 따라서 프로그램 실행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처리할 문제에 어울리는 적절한 자료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자 여기까지가 1강이었고 자료구조의 분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